아. 머리 걸려. 언니는? 아, 잘 맛있게. 네, 맛있겠어요. 음. 뭐야? 나 어? 맛있는 거 시켰어. 어. <웃음> 할로퀸이야, 할로퀸 할머킴 언니? 아. 찾았어요? <웃음> 코피어싱! 어. 코피어싱! 네, 아 이거 얼굴에 한거다 지워졌네? 조제 잖아 클렌징 오일 있잖아. 그거 다싹 지워져. 그러면 이거 어. 지금 화장했잖아요. 거기 닦고서 이이이이이이대로 말려? 나도 이렇게하는 거지. 잠깐어넣고빨아니 아니야 괜찮아. 오, 오, 오. 먹어. <웃음> 됐어 언니께. 잡아 줘. 내가 잡아 가면서... 줄 됐다, 됐다. 오, 됐다, 됐다. 와, 대박 사건. 진짜 대박, 대박. 이 정도면 안될 어, 같아. 을 <웃음> 아, <웃음> 아 <웃음> 어, 근데 진짜 춥다. 날씨가 너무 추운 것 같아. 진짜 어, 추워졌어. 김혜진은 아 싫어. 이게 어. 아 들어가 저기 찍으면 돼. <웃음> QR 코드. 하겠다든요. 아 저희 셋다그 성격 유형이 이거든요. 아 정신 없어요. 좀나른는 애들 나른는 애들이라고 하죠. 아 코코아치 아, 왔어요. 아 맞아요. 아 죄송합니다. 아잘 아, 아, 먹겠습니다. 진짜 너무 고생했어요. 고마워요. 여러분들 잘. 잘그래 건배. 아이그 건배 사야지. 이 기자 이런 기회 오늘 아, 꼬꼬아찌 맛있어. 아, 꼬꼬아찌 연신내 내가 하 차릴까? <웃음> 아뭐 맛있는, 맛있는 거있으 언니 차리고 싶어. 어. 연신내에 꼬꼬아찌가 없어서 지금 현 언니가 네, 옛날에막 요거 상장 아, 구일때 내가 응암점에 차렸어야 어아 음, 진짜 맛있 <웃음> <웃음> 어, 진짜 잘 돼. <웃음> 어, 맛있는 거 맛있어.